어? 어? 어? 와야 진짜 멋있어! 대박! 도야 <목소리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건그레이브 코어라는 최신작 액션 게임입니다. 이거 국내 개발사가 만든 국산 게임이래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랍게도 광고를 제의받았습니다. 오늘 이거 광고 영상 한번 기깔나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건그레이브라고 되게 예전부터 있었던 캐릭터가 이번에 새롭게 게임으로 또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오늘 게임하면서 한번 알아가보도록 할게요. 와 영상 퀄리티 봐. 뭐지? 아 그리고 진짜 개쩌는게 뭐냐면 이거 한글 풀더빙임. 에? 웬 관짝이? <웃음> 오! <웃음> 오도독 어좀 징그럽다 <웃음> 이게 건그레이브 고어잖아 약간 고어한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정리됐어 나는 팀과 합리해서 월을 공격할게 적을 제거하고 그 지역을 점령해줘 겁나 멋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자동으로 타겟을 조준하여 사격합니다 오 자동 타겟팅이 되는구나 되게 편하겠는데요? 엄마 쟤네 욕해요 뭐야 이개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으면 동시에 사격을 할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애들이 그냥 얼굴만 보면 바로 욕부터 박네. 실드 게이지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저 HP가 아니라 실드구나. 아, 근데 실드 너무 많은데? 지금은 튜토리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데스 토네이도. 우클릭을 눌러서 저렇게 미사일을 쳐낼 수 있군요. 오! 꺼! 어. 오! 오 아, <웃음> <웃음> 아이 <웃음> 개웃게 왜요 이것이 아, 한국의 욕이라는 것이다 우클릭 근접공격을 3번 갈기면은 방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 근접공격은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고 그냥 밀치기용이에요? 아 아닌데 엄청 많이 맞으면 죽긴 하네 근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데? 방패 파괴용인 것 같아요 근접공격은 스턴 상태의 적은 2키를 눌러서 처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점수도 주네요 뭐이개 x x 담벼 아니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이 쉴드가 아, 근데, 실드가 많긴 하네, 내가. <놀람> 내가 안 죽는데? 너무 먼 치킨인데? 어이구, 야, 뭐야, <놀람> 얘. 이게 왜 파란색으로 빛나지? 고 버프 받은 건가? 빵! 차! 다 잡았어? 데스 스피어. 헬베로스를 충전하여 데스 스피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차지 어택. 띵. <놀람> 왜 이렇게 더럽게 쏘지나? 어, 쟤 튄다! 아, 저리 가! 아니, 저기요, 요, 저기 애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요? 왜안 맞아, 이거? 와, 실드 다 달았다. 뽕! 댄스훅을 발사해 적을 그래프할 수 있습니다. 체이싱은 Q를 꾹 누르면 되네요. 이렇게. 오!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아, 근데 한 손으로밖에 못 쏘네, 이제. 저리, 가! 너 일로와! 아. 어, 쟤안 잡아진다. 어저 파란색 버프 받는 애는 안 잡히는 애네 와야 잠깐만 너무 많은데? 너 일로 와봐 몸빵 던져! 하. 와 굿! 아 스턴 상태 걸린 애를 Q로 그래프하면 은 페이탈리티 가능 일로 와오 좋아 데몰레이션 샷오 궁극기 머스트 모드 제자리에서 좌클릭 연타 오 빠른 연사가 있네 오오오 오, 오! 오, 좋아 어 <웃음> 괜찮은데 딱딱딱딱딱딱딱딱 궁극기 오 음. 으야! 와, 이거 액션성이 너무 좋은데요? 아,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체크를 해주니까 너무 좋다, 야, 진짜. 나 맨날 길 헤매잖아. 헐, 깜짝이야, 뭐야. 아이, 못튕겨내 뭐야, 얘는. 와 그래피 살인병기 와사킨 오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잠와 연사하니까 딜 되게 잘 박히는데요 공싹길 박힌 거야 오. 아이, 드론들 성가셔 저리 가. 呃, 맞딜라는건좀 위험한 것 같고, 잠깐 쉬자. 呃, 어, 흉! 어, 어, 어. 아니, 쟤, 너, 너무 센데? 궁! 퉁! 아, 딜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세진 않네. 1번 궁이라 그런가? 어, 근데 움직임이 느리다, 확실히. 다시 궁! 궁! 면사모드! 누가 더 빨리 쏟아볼까? 형이 더 센걸로? 와... 자 다음 스테이지로 가봅시다 몰락한 도시 이 게임은 애니메이션 보는 맛도 있다고? 애니메이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 이거 애니메이션도 있구나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바로 총부터 냅다 갈긴네 쟤네 <웃음> 오아 확실히 그 인터페이스가 옛날에 플스 느낌이 나긴한다 옛날 플스 추리 모드 일정 시간 동안 그래브의 공격 데미지가 상승합니다 어, 분노모드야? 그냥 어떻게 써? 그냥 지금 바로 쓰면 돼? 제한이 없어? 아 궁극기 대신에 쓰는 거구나 이거 와... 야 왼쪽 위에 해골이 불타고 있는데? 어...어... 스톰 버러지? 모든 방향으로 연속 사격하여 적에게 피해를 주는 강력한 스킬입니다 아 얘들아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있오오오오오 와, 엄청 화려하게 싸우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오오오 얼굴만 보면 막욕나오나 봐. 아, 근데 한국어 더빙. 되게오오직하다고 생각해 이런 거. 오 으 깜짝이야! 우클릭! 오아나 죽을 뻔했네 아예부금도 이거 괜찮다 이거는 궁이지 못 참지! 하! 야 우와,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연구실에서 스택과 스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실드 회복 강화 아 이거를 3단계에 올려야 이런 거할수 있군요 와 감지 회피중 F 아 데몰리션 샷 여기서 배울 수 있네 와 진짜 멋있다 와 스킬샷이 막 시원시원하네 전 이거 호러스 케이크자3 0터 갑시다 너무 기대된다 스킬 쓸 생각에 두근두근하고 먼 어, 솔직히 이런 게임들은 스타일리쉬 그거 하나로 먹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완전 충족돼 버리니까 와, 진짜 너무 재밌네 지금! <웃음> <웃음> 와, 씨 미쳤네 아니 왜안 쏘고! 좌클릭! 나이스 왜 안서고 멍하니다가 물려요 또 가끔 이런 이벤트가 뜨네 어어! 어어! 홀리 시! 얘들아 기다려봐 어디 출구? 출구가 어디 있는데! 찍어어 나이스! 출구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출구 어! 여기 다 잡았다 인간의 유의를 위해 창조된 뮤턴트 리가부 아니 쟤네랑 싸워야돼? 둘을? 아 1대1이지? 음 응, 한마리 쓰러졌다 뭐야? 오! 어 오케이 가자 아우야 시작부터 아우네 아우 일단, 쿵! 얼마나 깎이나 볼까? 어, 좀 다네. 그래도 괜찮다. 나쁘지 않아. 아, 야! 아, 이거 되게 어렵다, 보스전. 어어? 아니, 데미지도 너무. 어, 이거 회피가 안 되는데? 다시 쿵! 아오! 지금이야. 쿵. 아우. 잡았다. 그렇게 어렵진 않네. 아니 나 이거 배워보고 싶어 이거. 아 이게 이게 진짜 로망이지. 난사를 한 번에 장착. 야. 어? 어? 어? 와야 진짜 멋있어 대박 어 지금도 난사 톰와저 어. 위쪽도 닿나 오. 와, 너무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레이브 문제가 생겼어. 대장과 팀이 실드 공작 앞에서 고립됐어. 대장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야 해. 그레이브가 올 거라고 예상 못 했을 거야. 지호을 보여줘. 쉴드 제때제때 제때 채워주고! 야 이거 너무나 하는데? 렛츠고! 와.. 진짜 미쳤다.. 와.. 방패병만 없으면 괜찮아 어 액션 게임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차신 다음 스테이지 나오나요? 가자 어? 아 왜그랬어 주인공 실수했네 오우 오우 너다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한거 아님 약간 이런 표정인데? <웃음> 오 위로 올라왔다 어리위? 어! 얘가 리드를 해주는 게참 좋네. 나안 봤으면 계속 두드려 맞았을 듯? 아, 어, 어 아, 이거 떨어짐 직사구나.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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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얘! 얘가 날막 미쳤다니까? 기다려봐 이마! 지금! 됐다 양쪽에서?! 아니 이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데? 얘들아 나 죽는다!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나 지금 컨트롤 못 한다고 쟤 지금 놀, 놀리는 거야 뭐야 체력을 아껴야 된다고? 그럼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어떡해! 으이! 깜짝이야! 뭐야 다른 적들도 저저 게시판에 다 죽었네? 어, 가만히 있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야야. 너무, 어, 야야. 야야야야야야. 너무 아파, 아이고.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 아 저건 점프해야 되네. 와 이게. 쟤네 올라오자마자 다 죽었어. 바보들. 점프, 점프. 그걸 지금 얘기하냐, 넌? 아주 아, 지뢰 위험하다. 여기 이거 쏘고 있는 중에도 저거 다가오고 있거든요? 야 그냥 달려 아! 아, 조졌다 조졌어 조졌어 일본 아! 스트리머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퓨리모드 쓰고 달리던데요? 아 퓨리모드하면 슈퍼하머가 되나? 한번 해보자 일단 최대한 빨리 게이지를 채우고 자 5번 쿵 달려 어어 이때는 슈퍼하머구나 근데 이게 맞아? 와 진짜 빡세다 이거 괜찮아? 상처가 실은 좀 에이! 아파 알았어 적들이 더 많이 몰려올 거야 우리가 전부 탈출할 때까지 놈들을 막아줘 우리는 도시 반대 방향에 있는 씨드 창고로 갈 거야 그레이브는 공장 쪽을 맡아줘 장 구역을 지켜 그레이브 알았어? 하 지금 슛! 구역 지키라는 미션이 이렇게 빡센 줄은 몰랐지. 가자! 슛! 방패병을 상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필요해요 지금 와야 잠깐만 진짜 선 넘네 이거 게임이 와야아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들지 않니? 너는 지금 뭐? 어? 그 안전한 곳에서 쏘라고 소리만 지르고 쏘고 있어 임마! 렛츠고! 맞아봤냐? 와... 야 그래도 1틈만에 깼다 자, 더 어려워지기 전에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빠져드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플레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임 광고면 은 진짜 얼마든지 찍을 수 있지? 너무 좋아 자, 건그레이브고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번에 신작 많이 사랑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